플렉스 하러 갑니다. <웃음> 과연 플렉스일까? 직접 내려주시는 것 같아. 1 2시부터 0시까지다 아, 네. 지금 앞 자리 한 자리 남아 있요네여기야 네, 네. 네, 완전히 거서노래자 아니, 해 봐. 음, 짜장 시켜야겠다. 여기. 쿠키도 하나 먹어야 겠다그냥 <웃음> 하나 먹고 하나 쿠키 시키자. 그래, <웃음> 네, 좋아. 맛있사 하나라 해? 따뜻하게 드니까 뜻하게 드니까요? 따뜻하게 주시고요 응? 라즈베리 하나 주세요 라즈베리 쿠키로요? 네아 쿠키요 스이크니 아니요 아니요 이제 음료를 먼저 아, 주요 아, 그래. 아, 그래. 라즈베리 쿠키 감사합니다 앞 앞쪽에서 이렇게 수있 어떻게 고 와 카페 여기도 카페도 진짜 많네 여기 버거집도 있어 맛있겠다. 현동집도 네 즐거버 아 귀여워 즐거버 <웃음> 어디? <웃음> 버거집 이름이 즐거버야 즐거버 아 여기? 응어 <웃음> 이거 뭐야 소품샵이야? <웃음> 여기? 어 그런가 봐 <웃음> 귀엽다 그래 토이 앤 기프트샵 어 이런 거편네 한번 가보자 오렌지 빌리지 아 예쁘다 예쁘다 마음에 드는 거, 괜찮은 거 뭐. 어, 아 괜찮아. 괜찮괜찮은거 있으면 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근데 크리스마스 보자. 제품이 엄청 예쁘다. 아 괜찮아. 귀여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웃음> 귀여워. 양말도 너무 귀엽다. 아 그래. 이거 하나 사고. 이거 이런거 하나 플로사서이든거야 그때. 그게 나사을때 기획한 거거든나석스 이거 하 이거 예쁘지 않거나거나예쁘 응, 이거 <웃음> 하나 의 취향. 좀 그러네요. 그거나한거 제일 좋아 하나 이거 하이 뒤에 하트도 있다, 오빠. 별 뒤에 하트도 있어. 증거 없습니다. 이게 제품입니다 이게 될까요? 음. 뭐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거>. 아니요, 괜찮아요. 픽이랑 <웃음> 가렌드랑 저건가? 스티커? 음. <웃음> 가렌드랑 <웃음> 스티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웃음> 그거 보여줘, 여기. 뭐 <웃음> 예쁘다 오렌지 빌리지 아 여기 방에 한번 왔던 것 같은데 아이고 나했던거 <웃음> 거기 있잖아 아 진짜 <웃음> 거기, 거기 거기서 거기 했어? 어 거기서 <웃음> 여기 와서 공연해아 진짜로 <웃음> 어, 딸기 얼마나 자 우사요. 과연... 우사, <웃음> 어, 7500원이 오빠 싸다. <웃음> 어, 여기도 8000원이야. 거기 오늘 할인한 거보다 더 싸. 음. 딸기 찾자 우리 어, 이거 딸기 엄청 큰데. <웃음> 고기도 있고 멸치. 음. 생... 생물스워 <웃음> 아, 생물? 나, 아, 애들, 애들 춥겠다. 비늘이 아주 바짝 서겠는데, 추워서. 어, 어디로 가야 할까? 오른쪽부터 가자. 여기, 가운데는 우리가 살게 별로 없을 것 같고. 응. 우리 귀마개 사야 되는데. 우리 호떡 먹고 귀마개. 군고구마도 팔아. 오빠, 묵은지 찜, 잡채. 잡채 판다, 잡채. 잡채 먹어볼래? 잡채 금방 나한테. 그래? 잡채 하나 사볼까? 잡 잡채 하나 주세 여기서 먹으면 맛있겠다. <웃음> 따뜻할 때. 신네 <웃음> 어, 털 신발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털 크록스. 무시대 털 크록스. 좋다, 야, 우리. 그치? 따뜻할 것 같아. <웃음> 이거 어그도 있네, 어그. 이 구와 신이 공존하는. 이게 텀나는데, 이게? 어? 이게 탐나는데. <웃음> 그치? 이거 우리들 같이 신을 때 간지날 것 같아. 얼마야? <웃음> <같이>? <웃음> 귀여워. <웃음> 좀 작은데? 더큰 곳이나야겠어. 해 네, 들어오셔도 돼. <돼요. 웃음> 하나 사먹어볼까? <웃음> 치즈 돈가스 하나 사보자, 치즈 돈가스. <웃음> 치즈가에 50% 세일 치즈돈가스를 살거야? 어! 치즈돈 먹고싶은데 나는? 0 0 g 이면5아 충분하지? 엄청 많은데? 어머니면 나눠 먹어야겠다 한 번만 해야지 내가 아무리 좋 <웃음> <4권이에요. 웃음> 100원이에요. 얼마야? 100원이면 6 0 0 g 7100원이야. 100원짜리가 없는데 카드결제가 나올려나뭐편한 <웃음> 대로? 아 그래요? 만원짜리긴 <웃음> <웃음> 한데 1 0 0원1 0 0원짜리이1 0 0감사 100원짜리가 1 0원짜니다1 0 0원짜리 와, 진짜 많 은, 거아니야그렇지이렇 <웃음> 내려가 야겠다. 응, 너무 많 지？이걸 아, 어떻게 쳐？밀 면될거같 은데 내일 해도 있 어？아, 맞아. 게좀더익었 <웃음> 아. Uh. 이상하게 나오니 네, 다 추워. 추워? 내 이쪽으로 갈게.